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메곡관입니다 야생화 꼭 구경 가다가 여기 너덜지대를 지나는데 칡농쿨이 잔뜩 이렇게 얼기설기 늘어져 있습니다 저쪽에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내려와 봤더니 어마어마한 굵기에 제 팔뚝보다도 더 굵은 이런 칡농쿨이 있는데 고사됐어요 그래서 유심히 살펴봤더니 여기에 느타리버섯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건 지금 최근에 발생한게 아니고 지난 가을에 발생했다가 얼거나 또는 발생하다가 습도가 모자라서 성장을 못했는데 아주 작죠 제 손톱만 합니다 이제 발생했던 것들은 그리고 여기 좀 제법 큰 것들은 한 500원짜리 동전 두개 정도 되는 크기 인데요 요정도 되는 것들이 많으면은 뭐 드셔도 되는데 너무 작습니다. 이걸 뭐 먹을 거는 안되고 이 느타리버섯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느타리버섯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느타리버섯은 느타리버섯과 느타리버섯 속의 버섯인데요. 종류가 몇 가지 됩니다. 여름에 발생하는 산느타리가 대표적인데 산느타리는 발생량은 많은데 맛은 가을, 겨울에 발생하는 느타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맛이 떨어집니다. 겨울에 발생하는 이 느타리야말로 맛도 좋고 향도 상당히 좋습니다. 어디 운이 좋아서 많이 만나면 그냥말로 횡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느타리 버섯은 자연산뿐이 아니고 마트에서도 재배가 돼서 많이 시판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표고버섯 양송이버섯이라고 부르는 버섯이 있는데 양송이버섯도 이느타리과입니다 생긴 모습을 그래 송이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양송이라고 부르는데 느타리과 버섯이에요 그 느타리버섯 표고 양송이 그리고 느타리버섯을 가장 많이 재배를 합니다 가장 많이 재배를 하고요 품종 등록되어 있는 것도 140여 종이 넘을 만큼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호불호가 없는 버섯인데 맛이 달고 또 성질은 따뜻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용하시고 반찬으로 이용하시면 건강에 상당히 좋은데요 이 느타리버섯에는 단백질 함량이 다른 버섯들보다 훨씬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느타리버섯 100g 중에 3.3g 정도의 단백질 함유량이 함유되어 있고요 또한 비타민 성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비타민 b1, b2 이것도 많이 있지만 니아신 이라는 물질로 알려져 있는 비타민 b3가 다른 버섯들 재배되는 버섯이나 자연산 버섯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10, 10mg 이상이 이 느타리버섯에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비타민 b3 로 알려진 니아신은 펠라그라 또한 입안에 염증이 생기는 구설염 그리고 위장병 피부염 등에 관여를 해서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는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밖에도 느타리버섯에는 비타민 D2의 모체인 에르고스테롤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 에르고스테롤은 느타리버섯 뿐만이 아니고 표고버섯 그리고 우리가 짬뽕이나 잡채에 넣어서 요리에 많이 이용하는 모기버섯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느타리버섯에도 비타민 D2의 모체인 에르고스테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에르고스테롤이 우리 몸속의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의 대사를 촉진시켜서 몸 바깥으로 배출시키기 때문에 고혈압 이라든가 고지혈증 그리고 동맥경화 같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효과가 매우 뛰어나고요 항암치료에도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미국의 인디애나 주립대학교 연구소에서 직장암과 유방암에 걸린 암환우한테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를 받지 않고 그냥 이 느타리버섯 추출물을 2개월 동안 복용을 시켰는데 종양이 축소되었고 암세포 증식이 억제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뭐 연구 결과를 이제 꾸준히 계속 진행을 해서 다양하게 연구하고 치료나 뭐 예방 차원의 그런,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겠지만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닐 겁니다. 연구 진행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좋은 소식도 있으니까요 암이 걱정되거나 하시는 분들은 마트에서 시판되는 느타리버섯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느타리버섯은 맛이 좋고 가장 대중적인 식용버섯이잖아요 어디에서든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연산을 채취해서 드시면 향과 맛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재배해서 파는 버섯보다 맛과 향이 엄청 뛰어나기 때문에 너도나도 자연산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맛이 좋고 대중적인 식용버섯으로 항종양 효과가 있고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베타글루칸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항균 작용이 뛰어나고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 노화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항산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노화를 억제시켜 준다고 알려져 있는 버섯이 이 느타리버섯입니다 그 밖에도 신경을 안정시켜 주고요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정장 작용이 있고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을 주는 유익한 약용버섯입니다 자이 버섯은 제가 이 자실층을 보여드리려고 뒤집어 놨는데 자실층 보면 굉장히 깨끗하죠 느타리버섯 보면 여기 하얀 가루 같은 것이 묻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바이러스 생긴 것처럼 하얗게 가루가 묻어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따뜻할 때 가을에 이상 기온으로 날씨가 따뜻하거나 겨울철에도 따뜻하면 검정 날개 파리 버섯과의 곤충이 여기 버섯 자실층에다가 알을 까게 됩니다 알을 까는데 다른 버섯들과는 달리 다른 버섯들은 그냥 알을 까도 거기다 가 그냥 놔두는 모양인데 이 느타리버섯은 자실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버섯파리의 알을 균사체로 감싸 버립니다 그 균사체로 감싸 버리게 되니까 그게 바이러스처럼 흰 혹병이 되는데 칼로 그 부분을 제거하고 데쳐서 드시게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전체를 자실층 전체를 다흰 혹병이 덮고 있으면 안 드시는 게 좋겠죠 찝찝하시면 안 드시면 좋은데 조금만 이렇게 부분 부분 묻어 있으면 칼로 제거해 버리고 데친 후에 드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뭐 다양한 버섯들 송이, 능이, 표고, 모기, 쌀이버섯 다양한 버섯들을 만나잖아요 집에 가끔씩 이런 버섯들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런 버섯들보다 이 느타리버섯을 가장 좋아하더라고요 특별히 다른 요리 안 하고 제가 예전에 한 1kg 정도 되는 느타리버섯을 채취해 다 줬는데 나를 못먹게 하더라고요 한번 먹어보더니 살짝 데쳐서 이 초장에 숙회로 먹거든요 저희 집사람은 숙회로만 먹더니 저 먹지 말라고 하고 혼자서만 먹더라고요 그만큼 향이 좋고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것이 이제 타리버섯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연산에 있는 거 채취해서 드시면 좋은데 이걸 발견을 못하시더라도 재배되어서 시판되는 것도 충분한 효능이 있고 맛도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시고 건강해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칡농쿨에 발생한 느타리버섯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메곡관입니다.